Mean! 로블록스 오늘 애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줄까나 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걸로 오늘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자 일단은 피자에다가 오이를 오이를 오이. 오이를 오, 오, 오이를 넣고 구워서 줘야지. 얘들아 오늘은 정말 네. 맛있는 거 해줄게. 기대해. 왜? 설마 맛있는 피자인가요? 피자 도가 있는 걸 보내 피자인 것 같은데? 응, 맞아. 자, 여기 오이가에 들어 있는 피자란다. 뭐? 어? 어? 오이가 잔뜩 들어가 있는 토핑 오이 피자? 그래, 그래. 와!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무슨 소리야? 오이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음. 아니 나, 무슨 피자에 소스 안, 안 발리고 빵에 오이만 있어요? 원래 그게 요즘 별미란다? 뭘뭐 별미야? 와 냄새 오이 구운 냄새 봐 뭐, 역해! 자 한입씩 베워 물어보렴. 난 절대 못먹어야 음, 음, 음, 음. 완전 맛있다. 음, 이거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응. 음, 그냥 완전 괜찮아. 아니, 음. 이게 뭐가 맛있다 그래. 아, 한번 먹어 보긴 한다. 음? 어, 그을까 우, 우. 뭐야? 우와! 리야야, 그렇게 편식하면안 좋은 거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피자 말고 다른 거 먹자. 에, 네, 다른 거 음, 먹어요. 자, 너무 그러면, 맛없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먹자. 샌드위치. 으흐! 샌드위치 여기 샌드위치 저 리아도 먹고 저 리아도 먹어 응? 어때 어때 아, 아까 거랑 다르겠지 오 여기 언니 설마 오이 넣으셨어요 그래 그래 아삭아삭한 오이를 넣었단다 진짜 온 세상이 다 오이네 지금 보니까 벽지도 오이 색깔이야 난 미쳐버릴 거 같아 <웃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잖아 오이. 어쩌지 아빠는 얼굴이 오이같이 생겼어 응? 응, 응. 아왜 아까부터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이 피자도 맛있고 오이 샌드위치도 아삭아삭하니 맛있기만 하구만 무슨 소리야 맛이 완전 황청길 같구만 <웃음> 뭐? 너 진짜 오이예요 좋은 점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오이는 여름에 오이 냉국을 해보면 완전 시원하고 어? 오이는 완전 피부에도 좋고 오이팩을 해줄 좋고 먹어도 좋고 어? 이렇게 완벽한 음식이 어딨다고 그래 자꾸 그래 리아야 어, 오이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어? 그 수분감이 엄청난데 그리고 응? 쌈장에다가 찍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응? 맞아 맞아 저안 먹어요 저 그러면 리아야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아빠랑 내기를 해서 이기면은 음? 다시는 오이 요리는 안 해줄게 정말인죠요응 음. 하지만 내가 이기면은 왜요? 넌 평생 오이만 먹어야 돼 <웃음> 그리고 피부 색깔도 오이로 바꿔야 돼 <웃음> <웃음>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내기하러 가보자고 갈려 이겨봇! 이기면... 아! 도착했다! 음! 우후, 얘들아, 아빠 차 뽑았잖아. 오이 차. 와 오이 차 너무 멋있다. <웃음> 자, 그리고, 여기 오이, 오이들. <웃음> 오이 우와. 완전 좋아. 오이 완전 좋아. 여기서 살기 싫어요. 리아야. 저 죽을래요. 리아야, 오늘 메뉴는 음. 오이 케이크란다. 얘들아 이거 오이 있다! 이 오이랑 오이 오이랑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수분감 때문에 피부가 좋아져 어? 잠깐만 싫어! 오이팩해 오이팩, 해, 오이팩. 오, 오, 오. 완전 좋아졌어! 야야 내 얼굴에 붙어있는 오이팩 한점 먹어봐! 그래 먹어 그거 진짜 맛없겠다! 리아야 만약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간다면 오이 음식은 평생 안 해줄게 여호 하지만 내가 이긴다면 파, 마켁스에다가 어? 오이를 넣어서 쓱싹 비벼줄거야? 자, 제약자는 오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만들지 않았을까? 이.. 그치! 음 당연히 오이는 꼬부라 갈린다 해도 맛있을.. <웃음> <웃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이 제약자님, 오이? 이거, 그거 왜 만드셨어요? 싫어하면서. 역시, 오이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야. <웃음> 하지만. 야, 여기 맛있는 오이 있네. 오, 이거 수분감 봐. 피부 좋아졌잖아, 벌써. 어느 길이 진짜일까? 와, 이거 어느 길이 진짜냐? 헉, 아, 난 알고 있는데. 가짜가 있다는 건가? 여기다. 여인가 여기다. 잘 야. 가시고! 야, 야. <웃음> 좀 알려주지 그랬어. 오이 무침 얼마 마셨는데. 맞아. 오이 무침 완전 밥도둑. 밥도둑이야. 그거 쓱싹쓱싹 먹으면 벌써 군침 돌았잖아. 생각만 해도. 그 아삭아삭함. 음, 맞아. 나는 여름 되면. 밥 no. 먹어? 수박 안 먹어. 오이 먹어. 응? <웃음> 뭐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정도면 오이에 밥도 비벼 먹겠는데요? 그럼, 이제 네? 반 오셨습니다. 오케이. 역시 이분이 맛을 잘 아시네. 오이는 역시 반으로 잘라가지고 어, 초고추하게 딱 찍어서 먹는 건지 자, 거울보드 옆에 블록과 같은 위치에 점프하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거울보드 옆에? 아이만만님 저 어이 별로 안 좋아하다니까요 평생 안 먹을 생각이니까 님은 나드세요아 리아가 옆에서 깼나봐 양타지로타 우리 괴롭히고 있어. 아 가리지 마. 아 가리지 마, 깔리게 하지 마. 얘는 얘는 왜못 올라? 가 <웃음> 얘네 앞에서 이러고 있는거야 내가 먼저 가요 그래 니가 길을 막고있어도 못가 그래? 야 앞에서 깐턱거리지마 이 오우 자 니아가 먼저 도착했네 니아 나도 너 오이, 오이 싫어할게 방해하지마 오이가 제일 싫어 진짜요? 여기 어떻게 가? 거울이잖아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아, 알아야죠. 에, 당신의 또 다른 건 거기 있죠. 오케이. 어, 어, 아, 오이 미끌미끌. 한 방에 죽어요. 에? 어? 에? 그럼 한방 샴푸는 한 방에 샴푸가 되는 건가요? <웃음> 뭐래. 이거 뭐야. 어, 어. 미호를 봤는데? 미호가 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뭐, 미호가 어떻게 왔지? 미호, 미호 네, 방해해야겠다. 하나 여 자꾸 떨어졌어요. 미호 계속 방해해야겠다. 자! 깨신 걸 축하드립니다. 예~~~ 예~~~ 깼다 미호도 왔나요? 아니요. 요? 미호 떨어졌어요. <웃음> 미호는 진짜 평생 <웃음> 그치만... 오이의 숨에 살아야. <웃음> 저기인데? <웃음> 그쵸! 맞다가 오이를 버릴 수 없는 거 거짓말 치지마! 못하는 주제! 그호야 니호야! 이거 <웃음> 벌칙 있는 거 알지? 응? 벌칙 있으니까 따라와 좋아요 자리아야 우리는 예. 오이 점프를 깨서 오이가 되지 않았어 자 벌칙으로 이호가 예. 오이가 되었단다 야호! 슬쩍 <웃음> 우와! 야! 얼굴 뭐야? 얼굴 오이가 된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미호의 화장 전이다. 아! <웃음> <웃음> <웃음> 나 완전 오이가 돼 버렸어. 나 오이 먹는 것부터 오이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오케이. 그러 오늘 미오로 어? 무침해서 오이 무침에 먹자. 네? 안 돼. 이네 얼굴이 청량해졌어 오늘 오이를 살 필요는 없겠다 오늘 이걸로 무슨 요리하지? <웃음> 너무 잔인해 뿅 <웃음> <웃음> 구독 뿅 <뺑>. 좋아요 <웃음> 안녕